<웃음> 정답! 정답, 빨고 <빨리> 정답! 정답 있어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안 맞지? <웃음> 자, 검색해본 내용으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설명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. <웃음> 스피이죠사 <강사. 웃음> 응, 스피치 강사. 오케이. Okay. 이미지 컨설턴트. <웃음> 이미지 컨설턴트? <웃음> 좋아요. 또? 아나운서. 아나운서. 또? 스피치 맨토. 스피치 맨토. 뭐, <웃음> 어, 생각나는 거 있어요? 검색 안 했구나. 아, 입 다물고 있는 거. <웃음> 유튜버 맞아요. 또 오늘 처음 본 사람들 검색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된 사람들 자, 정말 저를 안다고 할수 있을까요? 뭐만 알았어요? 되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알았기 때문에 과연 저 선생님이 결혼을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코를 고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수 있어요? 제가?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때요? 만났습니 그러니까 이제부터 뭘 시작해야 돼요? 진짜 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,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? 네. <웃음> 남자친구 있으세요? 아, 남자친구 없어요 <웃음> 아, <남자친구. 웃음> 아, 동아는 비결이 뭔지 궁금해 어, 저몇살 저 같은데요? <웃음> <웃음> 몇살 같은데 벌써 동아는 얘기하지? 몇 <웃음> 어, 살이요 <3살이야>. 어. <웃음> <웃음> 궁금한 거? 키요 어, 키? 네. 100. 육2이출 <웃음> 출신 학학 대학. 대학? 어, 학부는동덕여대 나왔고요 대학교 어, 대학원은 연세대학교 나왔 어, 요퍼스에 어? 대학원에. 어, 대학원안 어. 어. 받아봐서 모르겠어 아, 원에아요원원에대학원어 네? 그게 뭐였죠? <웃음> 오케이. 이스라 <웃음> 그 이렇게 왜 푸는거야? MBTI <웃음> 어, 어? MBTI 맞춰봐요예 <웃음> 그냥 검색으로만 봤을때는 굉장히 뭐하는 사람인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내가 검색한 내용으로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방금 전에 대화를 해봤어 막 대화를 하다보니까 아 저런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어, 저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? 만남 2년의 시작이에요 2년,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응. 2년을 어떻게 맺고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대학생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공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대학생이 돼서 진짜 인연을 만들고 그걸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지 혹은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배워나가는게 대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해시태그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해시태그가 있을 거예요. 여러분 이렇게 막 검색해서 약간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뭘 검색하셨어요? 뭐라고 나왔어요? 라고 여쭤봤을 때 저를 표현할 수 있는 해시태그가 있었죠. 각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해시태그를 세가지로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소개했으면 좋겠다 저는 긍정적인 포용력 있는 그리고 흥분이 나와 따라지 앞에 서 나온 거 하지 않기만 <웃음> 저는 화학생명과학과는요 학부연구생이랑 겨울굴도님 85아 인정 <웃음> 그냥 자기소개하라고 제가 마이크를 드렸으면 안녕하세요 <웃음> 무슨 학과 뭐몇 학번 뭐 누구입니다 에서 끝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해시태그로 하니까 아 나를 진짜로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야겠다라는 압박감? 이런 게좀 들죠? 자 그러면 다 끝났는데 누구 해시태그가 좀 기억에 남았는지 한 명씩 의견 들어볼게요. 어? 생각나는 시체가 있어요? 저는 큰 키를. 나요? <웃음> 한 명씩 좀 얘기해볼게요. 어, 저도 큰 키가 제 기억에 남는요 저도 새내기가 기억에 남습니다. <웃음> 저도 새내기가. <웃음> 사실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래서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나를 정말 로 표현할 수 있는 해시태그를 되게 잘 골라야 돼요. 그래야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거든요. 그냥, 그냥 그런 키워드를 그냥 던지게 되면은 이사람 봤을 때어 키워드 딱딱딱 세개가 정확하게 기억에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. 내가 딱 봤는데 어세개 중에 뭐였지? 키, 큰 키라도 기억에 남았다는 건 성공한 거예요. 진짜 잘한 거예요. 나를 소개했을 때 상대방이 키워드 세개를 기억할 수 있게 내 키워드를 제게는 조금 뽑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